안녕하세요 서니탱입니다 오늘은 오토바이가 너무 지저분하여 세차를 하러 왔는데요 세차는 베트남어로 르어세라고 합니다 보통 큰 주유소의 경우 영상과 같이 세차장이 따로 있고 오토바이 수리점에도 세차장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세차장마다 가격은 다르지만 보통 2에서 3만동 사이로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영상 아래 이곳에 있으며 조금 빨리 영상을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동영상 우측 상단에 3개의 점인 메뉴 버튼을 눌러주신 뒤 하단 메뉴 중 재생속도를 눌러주시고 원하시는 속도를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